우리 집에 가서 먹을 수 가서 우리 집에 가 우리 집에 가서 먹을 수0 우리 집에 가서 먹을 우리 집에 가서 먹 조조. 조조? 때, 우리 집에 가서 또을수가가 시기다 보니까 때, 영리 가서 먹을 수 있을 시기 리 집에 서서 아. 1비를 별로 안좋아하긴 해요 아1비를 별로 안좋아 너1비도 많이 거놓구나아 시비 정 걸지 말아야 근데 왜이렇게 나올 수가 상하냐난1 2보다또 이제 투코선수 사비를 응. 좋아하고 사비? 아난 그래. 어. 사비보다는 사비 알론소가 더 좋은거 같긴 해 근데 아무래도 사비보다 그래도 이제 그 법카로 그 사는게 좀더 좋지 그렇지. 이제 데사비를 먹는거보다는 또 법카가 나 좋은거 있지 그만해 그만 사비 알론소 말고 까비 알론소 까비? 아쉽고 음. 오늘 오늘 루시안하면 스트라이크 루시안겠나? 그냥 응, 할일 없어. 아니 아이템 뭐가 있 루시안으로? 벤시. 아 루시안으로 벤시를 왜 가? 반 <웃음> 끝. 너 <너가> 트롤이야? <웃음>